소액결제 현금화는 소액으로 이루어지는 결제나 지불수단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결제는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해 작은 금액을 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결제수단이 제한되어 소액결제를 현금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를 통해 사람들은 결제에 사용된 금액을 현금으로 변환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일반적으로 전문 업체나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업체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금융상품 중 하나로서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현금화 과정에서는 수수료와 이자 등의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비용 대비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지만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용도에 맞게 소액결제 현금화를 고려해보고 신중한 판단을 통해 현금 이용이 편의성과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결제 이용 방법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 상담원 연결 설명 후 매입 진행 입금 완료 이 순서로 진행되며 진행 후 5분 내로 결제 및 매입 그리고 입금까지 완료됩니다.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각각의 한도로 상품권을 구매 후 경성 티켓에 판매하기 때문에 다음달 요금을 납부하시면 되는 개념이라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10만원 상품권 매입 신청시 8만 5천원이 받아가시는 금액이며 간혹 상품권이 환급성 상품이다 보니 혹시 구매가 안될 경우 수수료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매달 한도는 1일날 초기화 되기 때문에 당월 한도를 소진하신 후 1일날 저희 경성 티켓에 연락을 주시면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능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알아보셨나요? 경성뱅크는 신속하고 안전한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소액결제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